당신은 나를 싫어합니다. 늘 곁에 있는데도 나를 부끄러워합니다. 더운 여름이 오면 더더욱 만나주질 않습니다. 내가 당신을 땀 흘리게 하고 옷을 못 입게 만든다는 이유로 당신은 나를 싫어합니다.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. 나는 당신의 지방입니다. 네. 뺄 곳은 쏙 빼주는 365MC